새로운 워크샵을 시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끼 안녕하세요. 자, 이거 어차피 제가 이제 잘라서 이제 올릴 거니까. 자, 반가워요, 여러분들. 마지막 워크샵입니다. 마지막 워크샵에 이제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워크샵이 끝나더라도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끼리 서로 이제 돕고 같이 좋은 생태계를 만들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제가 한해한해 한해 한국 들어갈 때마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퀘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숲이,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의 어떤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선배님들한테 받았던 것처럼 후배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 워크샵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게좀 쉽진 않았지만, 일도 하고, 제가 거의 5일 동안 20시간을 떠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저것도 해야돼요. 그러니까 회사 일하면서 <웃음> 이거또워트렐도 만들면서 하고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그 발표도 하나 했거든요. 페이퍼, 페이퍼를 하나 해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도 한 시간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야너 어디야? 나 지금 어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1 5분뒤에 발표인데 너 어디 있어? 그래? 나내일인줄 알았는데 왜냐면 날짜가 다르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밀어달라고 얘기했죠. 를 마지막으로 밀어가지고 손에 그렇게 땀이 난지 처음이에요. 연제생각 하면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땀이 안 났었는데 어쨌든 손에 땀을 막 나면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발표하고 패널리스트까지 잘 마무리 찍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워크숍이 또 바로 있는 거야. 그때부터 막만들어가지고 하루가 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섯 번은 잘 끝내고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힘들더라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오신 거거든요. 네. 또 저희 채널 특별히 제 채널 오시는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힘을 내서 한번 또 가봅시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맵핑 특별히 ArcGIS SGS API 프로덕트 이용해가지고 맵핑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사실 제가 비디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그때이 리서치 하나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렉처는 어떤 그 맵핑에 대한 이 부분 좀해 드릴 거고, 코드펜, 그 핸즈온 워크샵을 좀 해보고, 에디셔널 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이건 제가 이제 렉처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디어랩에서 체인징 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했던 부분인데, 어, 이거 는 제가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 놨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 다른 비디오도 그렇고 거기도 설명 했고 쉽게 얘기하면 서드 플레이스를 비주얼라이저 시키고, 애널니시스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드 플레이스로 공간들을 리프레젠테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들이 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서드플레이스 렌즈로 봤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같냐? 그러면 이 공간과 예를 들면 신촌과 강남, 가로수길세개가 어떻게 레프레젠트 되냐? 이게 같게 만들려면 어, 어떤 공간을 넣어야겠냐? 어떤 공간을 빼야겠냐?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의 공간, 신촌만 놓, 어, 홍대만 놓고 봤을 경우에 과거부터 계속 비교했던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 보면 5분, 10분, 15분 거리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 인스펙트하고 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아 어떤 공간이 액세스 가능한지를 가리얼 타임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브랜딩에 관한 것, 컨티뉴스 데이터랑 디스크트 데이터를 다루는 게이 저거의 목적이었었어요. 제가 테크니클리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브랜딩을 시키고 가령 포지션 데이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데이터가 리프레젠트안 되는 거예요 여기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공간만 위험한가요? 그 주변이 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경찰서가 들어왔어. 이거 이 주방 점들끼리 어떤 그힘의 어떤 그 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티뉴스하게 레프트에 타는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 루조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하버드 스퀘어랑 MIT 빌딩 세븐이라고 이제 그 메사시스 세비뉴에 가다 보면 이제 딱 MIT 빌딩이 딱 있어요. 거기는 어떤 학생들밖에 없어. 되게 캐릭터가 강력해. 요 학생들 위주, 위주로. 그리고, 캔다스테이션은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벨브시티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들. 되게 유, 바이오텍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쪽, 그, 보스턴 쪽이. 하버드 스퀘어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여기서 볼수 있는 게두 가지죠. 하나, 숫자로 이걸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쉐이. 빨간색은 5분 거리거든요. 녹색은 파란 녹색은 50분 거리, 파란색은 15분 거리. 이 각각의 쉐입들이 과연 뭘레프지트하냐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관찰하고 어떻게 변하냐? 이런 부분도 볼수 있다. 이 정도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아마 제워크샵에 보셨던 분들이 이 비디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왜? 이 비디오를 이제 주최측에서 만들어달라 고해가지고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테크닉클리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싱으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GIS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시키고, 특별히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프리, 공짜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매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공짜로 액세스할 가능한지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제 패런들을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드 플레이스 아까 봤던 것들, 스페셜 하죠. 이거는 이제 구글 트위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다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벤츄얼리 우리가 그 사용하려고 하고 하는 그 프로덕트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계속 강조하지만 코디넷 시스템이 중요하다. 코디넷 시스템이. 결국 여러분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들이 코디넷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이 코디넷 시스템에서 이코디네 시스템까지 어떻게 마이그레이시킬 거냐? 프로젝션 시킬 거냐?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원디 코디네이 시스템이잖아요. t a l 로도 많이 보죠. 카테센 코디네이 시스템, XYZ가 있죠. 절대 만나지 않겠죠. 몇 가지 공리가 있죠. 그리고 콜라 코디네이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피어 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코디네이 시스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코디네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내가 하나의 포인트를 어떤 코디네이 시스템을 던지느냐에 따라 또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오메트리 컨트롤 하시죠. 어떤 지오메트리 매니퓰레이션이든 간에 결국엔 2D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2D, UV 스페이스에서 해야 돼요. UV 스페이스. 무조건. 왜? 걔네들은 그거밖에 정보를 몰라요. 포인 선도 마찬가지예요. T-value로 해야 돼요. 하나의 어떤 원디 스페이스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2D랑 3D로 프로젝션 되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에 있을 때 제가 렉쳐랑 워크샵을 만들어 드리고 어쨌든 오로 l 코디네 u t c o o 이다 뭐는 공간 정보들을 그리고 지금 웹젤이나 오픈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만들었을 때 아까 특징이 뭐냐면 였다 0,0,0 기준이에요. 다 0,0,0 기준이야. 지오메트리, 벌텍스가. 근데 우리는 걔네들 벌텍스를 다 지오메트리 넣고 컴퓨터 그 래픽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를 만드잖아요, 메시 마지막에. 메시를 트랜슬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뭐가 있나요? 여기 제 핸드폰 있습니다. 얘가 0,0에서 로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돌겠죠. 예. 근데 얘를 내가 10만큼 없애 시켰어요. 로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돌아요. 예. 이것도 지금 코디네 시스템 갖고 친 제가 얘를 매니플레이션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코디네 시스템이 중요하고 벡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고 특별히 맵핑이니까 우리는 뭐다? 지오그래픽 코디네이 시스템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오그라픽컬코디네이션 시스템은 앵글을 프리젤브 하지만, 뭐, 에어리어를, 그니까, 뭐랄까, 관,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에어리어를 갖는 대신에 앵글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제가 데모인데, 자,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스크린 포지션이 업데이트가 돼요. Correct. 이 스크린 포지션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스크린 포지션은 프렉션을 던져서, 이 프로젝트 되는, 이, 지금 코디넷 시스템의 프로젝션에다가 뿌린 게 지금 녹색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난 분명히 위로 올렸는데 코디넷 시스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가 지금 90이야. 그죠? 90이고 쭉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90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갈 네, 수도 있고. 대충 이해 되시죠? 지금 내가 봐보세요. 이 사, 이 코디넷 시스템에서는 이게 직진이에요. 이게 직진이라고. 이게 커브처럼 보이지만, 사실 머신러닝도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선을 긋는데, 공간을 투입해서 선을 긋는 건, 그러면 이런 선이 거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직선이 가능한 게, 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코디넷 시스템 자체를 요구하면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 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디넷 시스템을 바꿀 수 있고. 세요 지금 엄청난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코디넷 네 시스템만에 뭔가 있는 거야. 또 동시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코디넷 네 시스템이 좀더 팩트 리뷰어링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저기서도 네. 지금 보세요. 저는 분명히 저는 오른쪽으로 직진을 갖고 있지만 얘가 이런 커브를 만들죠. 네, 이런 커브를 만들죠. 이건 코디넷 네 시스템 자체가 외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피스 패널라이징 할때 지금 페이퍼가 없는데 페이퍼 를 들고 설명하려는데 서피스 이렇게 패널라이징 됐을 때, 얘네들이 3차원 공간 상에서 외국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2D상에서는요, 몰라. 외국이, 외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1차원에 사는 도형들이 3차원에, 3차원의 구를 점으로 인식하겠죠. 근데 그런 거막 EBS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4차원의 존재들은, 3차원의 존재들이 인식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네, 동일해요. 지금 2D에서는 결국에는 얘는 UV가 느껴지는 거지, 어, 엄밀하게 보면 이 공간들이 삼, 이, 이 스크린상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그스피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이런 게, 이런 게 코디넷 시스템이 있다. 이런 스피어컬 프로젝션도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은리는 맵핑을 하고 뭔가 뿌릴 때, 우리가 알죠? 포인트, 라인, 에어리어로 우리는 걔들을이세 개의 요소로 뭔가 아무리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사진도, 지금 이, 이 화면, 저도 점, 사실 점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점만 찍어서라도.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요소로 웬만한 것들을 다알차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제널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필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라우 데이터는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필터를 거치는데 마치 인스타그램 여러분 사진 찍을 때필터는 무조건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널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형화 시켜서 어떤 프린스풀을 적용해가지고 안전하게 매니퓰레이션할 수 있을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셀렉션, 뭐 심플리파이 생각해보세요 포인트들이 막 있어 이 상태에서 셀렉션이라는 어포치 심플피케이션 아니면 스무징 아니면 인핸스먼트, 뭐 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아니면 뭐이르자주레이시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죠 캐토그래피 지도학 이런 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왜? 우리 매핑할 거니까. 그래서 스케닝, 크로스터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아 게스톡이라는 이제 아저씨가 계세요. 이 아저씨께서 어떤 프린스플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어떤 프록스미티, 뭐시뮬러티뭐 크로스 이런 어떤 몇 가지 프린스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각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 랭귀지, 혹은 무슨 뭐랄까요? 인포그라픽스 이런 부분, 이런 곳에 사람들이 어, 뭔가 가이드라인 을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시면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좋은 게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게 이제 퍼스미티다시몰 t 티다 어떻게 이 걸리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프린스프을 만드신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구글 서치를 해보시면 배울 게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저씨가 있는데, 벌틴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뭘 만들었냐. 이제, <웃음> 자, 이 아저씨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한 마음을 일단 포하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주얼 어트리티를 만들어 놨죠. 지금 X-axis로 가보면 Mark, 그다음에 뭐 Points, Line, Areas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레 e n t 되는게 있고, 그 채널로 봤을 경우엔 Position, Size, 뭐 Grade, Value, Texture, Color, Orientation, Shape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추상화시키는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원어원 -on 프리스폰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심지어도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고 티칭할때 보면은 아 계속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어떤 이런 예그 l 플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특별히 이 밑에 가 보면은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가령 여기 보시면은 뭐 most e f f i c i e n t 되게 그니까 효율이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 안 좋은 방법들. 특별히 보세요. Position, 뭐 Length, a n e Slope. 이거 어떤 비주얼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가 좋고 특히 q u a n t i 데이터를 다룰 때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Ordinal 하거나 Order가 있는 거죠. Nominal 하 거고 Order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딱 객체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 연구들을 하신 분이어서 반드시 랩핑을 한다고 하면 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은 거라도 어떤 레레젠트에서 방법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코딩이 중요하, 코딩도 중요하죠. 코딩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에너지 좀 쏟아서 공부를 하셔라. 어, 이제 말씀을 쭉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 부분에 나와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개발한 걸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프로덕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네, 프로덕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뭐랄까요 누설하는 건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뭐 개발자로서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웃음> 어, 지금 그리드 베이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뭐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비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빈,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이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뭔가 데이터나 인터랙션할 수가 없어요, 인터랙션 왜냐면 이게 그리드로 인터랙션 되는 것기 때문에 이게 하부분 되게 이상해요, 느낌이. 내가, 그,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를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스냅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뒷단에서. 그리드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우스 풀하한 어떤 그, 뭐랄까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콜루전 베이스 다이내믹 그래프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런 스텝이 있어요. 처음에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요. 커넥티비티 얘들 붙어있으면 다 커넥티비티를 만들어 콜루전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클러스터를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얘를 리커시브하게 돌면서 터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미 프로덕트에 인베드 에있어요 여러분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용할 수가 있고 S에서 이제 만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넣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클러스터링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살짝 살짝 움직였을 때다디프런줌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어, 어떻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냐 패턴이 만들어지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냥 문제는 이였었어요만약 포인트들이 계속 연결돼 있어. 계속 콘케티네되어 있면 결국에는 하나로 보거든요. 요프로블램을 풀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프린스 프로보의 뭐 Graphical i n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어떤 라이프팩터들이 있냐. False Graphics, 뭐 라이펙터, 뭐 인클래이런 뭐 이런 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0원 그냥, 비쥬얼, 비주얼 그래픽스 부분 랭귀지를 다룬다, 비주얼라이즈 한다, 매핑 한다 하면 이 우리가 반드시 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웨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가 같잖아요. 숫자 자체가 달라요. 예. 네. 이게 특별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7로 시작하고 1로 시작하고, 7배가 더큰 거예요, 이게. 미국 정치 같은 것들, 막 이렇게, 폴리티컬한 이슈 같은 것들, 뭐 공화당, 민주당, 거기 맞춰갖고서, 들 뉴스페이크 만들고 이럴 때, 그래프 자세히 보잖아요? 진짜, 일부러 이래, 이렇게 만들어요. 네, 진짜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무책임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전략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 같은, 우리 같이 이제 어떤 뭐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숫자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그리거나 이런 거할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어외해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은, 어, 많은, 재밌는 것,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공간의 p e r c 뭐, 크기도 그렇고, 어떤 3D, 특히 3D 부분이 라인 팩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쭉 보시면서 보세요. 마치, 이 밀리를 찾아라, 이런 것처럼.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 뭐, 이제, 차트 정크를 피해라. 뭐, 이런 것들. 프린스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프린스플들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일일이 클릭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두 개의 퀀티티, 두 개의 퀀티티를 45개의 방법으로 다르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브레인스토밍 퍼플스로 한번 볼까 저도 자주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결국 75랑 37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만들 수도 있고, 리피티드 아이콘, 반복적인 아이콘 쓸 수도 있고요. 뭐, 1드레드10 유닛 디스모, 그 다음에 바로 두 개를 디피가 할 수도 있고, 라인 퍼센티지 바로 디피가 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스도 바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두 개의 퀀티티를 계속 다르게 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죠? 되게 아이디어가 좋죠? 이런 것들도 재밌고, 이런 것들도 재밌고, 디 n c e 스 h 뭐, 쉐이드. shape, divide, 전체에서 이만큼이 그 75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주얼 랭귀지가쓸수 있다. 이것도 재밌어요코디네이 d 로 x, y 이렇게 보여주는 랭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죠. 그 다음에 g e o g r a p h i c a l l 보여줄 수도 있고 density로도 가능하고 d a s h e 도 있고요. graph, 아니면 이런 폴스, l s e t o p m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사고를 확장하고, 확장하되 프리스쿨들을 항상 고민해서 어떻게 맵핑을 할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려드렸고. 특별히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나이팅게일의 그, 모탈리티라는 그라스요 차트.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폴레옹 저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런던의 그, 뭐야, 그, 그 콜레라 콜레라의맛 되게 유명해요 모든 비주얼 에지션 수업들 하면 항상 그걸 보여줘 보여줘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영국이 그 뭐랄까요 그 러시아랑 싸웠을 때 사람들이 죽는 죽어 나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전쟁하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막 전쟁 어떻게 하면 보, 보호할 수 있을까 막어 어떻게 갑옷을 만들까 <웃음> 예를 들면 네나이팅 게일이 리, 리서치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배틀에서 죽는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고 결국 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전쟁 터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아웃브레이크가 나갖고 죽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라이팅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행정가이자 뭐, 뭐야 저기, 간호사이면서. 뭐 간호사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어떻게 이 데이터를 봤냐 결국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메인 널리지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스도 보면은 3가지 원을 항상 그려놓거든요. 하나는 뭐야? 컴퓨터 사이언스는요. 왜냐하면 어뢰를 다루고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통계. 통계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널리지가 없으면 절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이팅게일도 간호사의 어떤 도메인 널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분석해야 돼요. 분석.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리시스를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트레이티브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 분석이라, 분석이라는 분석 대화가 들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메서드로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메서도로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어떤 일정 로직이 있다는 거예요. 로직은 어떤, 어떤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이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모델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모델링이 항상 맞을까요? 아니죠. 트윙을 계속 해야 돼요. 모델링 피팅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반복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보고 분석하고 랩핑해보고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계속 이틀틀틀 돌리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 컴퓨팅 시키고 협업시키고 이런 능력을 갖자는 거죠.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게이 제가 본 미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비주얼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뭐 설득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자. 어떤 데이터 드리븐. 어떤. 그래서 결국 맵핑은 특별히 맵핑은 어떤 뭐 데이터의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특별히 계속 강조하지만 인사이트를 영어로 하면 임머징 시킨다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 뭔가 확 떠오르게 어떻게 데이터 갖고 거기 안에 인사이트를 떠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라이팅게일의 비주얼라지션을 보셨듯이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워크샵에. <웃음> <웃음> 음, 죄송합니다. 이제 워크샵 들어가 볼게요. 자, 글로벌 프로젝션. 자, 이거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3GS 임플리멘테이션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음, 뭐랄까요. 아, 파이썬에서 제가 한번 그, 얼스케이프 그 데이터 했을 때, 우리 구하라 만들었잖아요. 그거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어 컬 프로젝션 여기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포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오고, 프로젝션을 하고, 여러분만의 클라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3JS 렌더러로 바인드를 걸어봐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플 바 차트가 있네요. 자. 특별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리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요 리맵. 리맵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도메인을 매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학교는 뭐 4.5가 만점이죠. 스케일이. 그렇잖아요. 학점이. 어느 학교는 4.0이 만점이고. 근데 얘를 뭐 3.0이 만점인 학교에다 제출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결국 데이터를 리맵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데이터 보이시죠?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게 픽셀로 보시면 돼요. 픽셀 80 픽셀이 아니라 그죠? 150 픽셀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0 픽셀인데 이게 400 픽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리맵 시켜야겠죠. 결국에는 A라는 도메인에서 B라는 도메인으로 리, 리, 리, 리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XYZ 값이 있으면은 그 부에 매핑할때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0 그죠? 이게, 이게, 롱지튜드죠라티튜드가 뭐야? 플러스 90? 마이너스 90?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메인의 리맵이에요. 그러니까, 리맵, 프로젝션, 어떤 의미는 같은 의미에요. 코디넷 시스템, 거기 안에서 또 움직이는 방법론들, 무게중심이 차이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이해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리맵을, 제가 임플멘이션 해놓고, 여러분들 쓰시고, 여기 렉트 그리는 거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커멘트 다웃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전체 도메인에서, 전체 도메인 제가 만약에 얘를, 얘를 제가 5천으로 늘려볼게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한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이해되시죠? 그면요, 그렇죠. 예, 이렇게도 이렇게도 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김지미 씨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걸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매쉬 메쉬. 매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플레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뭐야, 인디펜던들이라고 복축도 트용하기 플레인이죠. 걔네만의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있어요. 그 트라이 코디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쓰는 코디네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비디오 만들어드릴게요 라인도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션 시스템이죠. 라인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0부터 1까지 노말라이즈 시키면. 근데 얘가 3.3에 가 있거나, 얘가 0.0에 가 있거나. 이거 릴레이션스만 바꾼고 얘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노말라이념은 동일해요. 이, 이 관점으로 봐도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그 그 코디넷 시스템 안에 있는 거고 앵글도 마찬가지죠. 폴라 코디네 시스템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리맵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드도 마찬가지죠. 그리드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3차원의 그 뭐랄까요. 타타시온 코디넷. 라이로화면 띄우면 그리드뜨잖아요 그걸 딱 생각해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UV 어, 그리고 그쵸. 예. 그래서 UV는 결국에는 그냥 2D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UV, W도 많이 하는데 뭐 특히 슬데스 맥스에서 매핑 하신 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UV는 결국에는 2D를 설명하는데 많이 써요. 예. UV 예. 그리고 제가 이제 C샵 강의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걔네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이트게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걔네 안에 들어가면은 결국 UV라는 공간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차원 공간 외에는 인식 못하는 것처럼 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라인도 앞뒤밖에 몰라요. 위아래를 몰라. 왜? 얘는 1차원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t 밸류로 설명할 뻔 있는 거예요. 그뭐 t 모델드는 뭐, 뭐 0.1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0. 5하면 중간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레프레젠트 할 때는 코디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제한을 갖고 그코디네 시스템 안에서 이제 아, 제공되는 제공되는 방식으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거죠. 예를 들 3차원 같은 경우는 x y z를 바꿀 수 있고. 근데 원 같은 직선 그러니까 예를 선 같은 경우는 t-밸류로 우리가 그 트랜스를 슬 시키잖아요. 근데 얘가 3천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면 걔가 그냥 3천 공간에서 도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1차원 안에서는 그냥 t-밸류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는 감이 그냥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알아봤자 얼마큼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뭐가 다 통일장 이론처럼 약간 이렇게 설명이 다 되는 걸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리맵 이렇게 인크리멘트션 했고요. 그 다음에 m 스 x v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항상 이쪽에서 x, y, z 잖아요. 근데 스크린 코디넷은 여기가 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y야. 그럼 바 차트가 거꾸로 그려진다고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꾼 거야. 리버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옵셋 밸려줘서 각각 약간 마진을 준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스케어 플라 자, 스케어 플라도4 디멘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죠. X, Y, 그리고 서클의 크기, 그리고 색깔. 네. 이렇게 이제 4 디멘션을 가지고 티피컬하게 이제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0,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 뒤집혀 보인다고. 동일한 데이터있었어요 아까랑 똑같이. 그지만 전 페어를 했어요. 페어. 두개 페어, 페어 해가지고 XY로 넣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당연히, 아웃라이어가 생겼죠. 좀 멀리 어딘가 있어요. 얘는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얘도 리네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잠깐만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뒤집어 놨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Y축 같은 경우는 전체 하이트에서 옵셋 뺄 만큼 올라온 다음에, 오히려 그 가는 만큼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거꾸로 나왔잖아요. 밀러 된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렇게. 왜안 나오냐? 자, 세번 시킬게요. 자, 리프레시. 자,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이게 x, y 잖아요. 근데 우리는 y가 위로 올라가는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 수식이 이거라는 거죠.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뭔가 하고 여러분들 리딩을 할때 전체 캔버스에서 오르, 이만큼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역으로 다시 쉬고 올라간다는 거죠. 마이너스고. 왜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x거든요. y거든요. y. 내려갈 플러스고. 코디넷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거죠. 캔버스는. 자, 아, 세부 시켜면 안되는구나. 차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예. 네. 그래서 리맵이 이런데 쓰일 수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은요, 아, 너무나 많이 다양한 공간이 쓰이고 있고 너무나 뭐랄까요? 하여튼 데이터를 이해하고 할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리맵만큼 인터폴레이션. 하여튼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름이 내포하 듯이 이 공간과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가운데 점이 뭐냐? 이거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리니어 모델이면 중간 값이 나오겠죠. 네. 이런데 이게 리니어만 있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값을 유추하는데만 쓰이냐? 아니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쓰이고 아니면 뭐 프로듀션 모델 만들 때도 쓰이고 되게 많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뭐 이게 지금 이직 모델, 이직 모델 보이시죠?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가고 리니어 모델 없어 리니어는 없네 네. 이게 이게 아, 이진의 사인 그죠? 큐빅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다 이진 모델거든요? 이런 바운싱 이런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터폴레이션 시키는 모델이에요 모델 사인 코 사인 아니면 여러분들 뭐 뭐, 신논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뭐 이게. 뭐 시그모이드. 그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들. 결국에는 우리가 리그레션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 피팅 라인 찾는다는 거고, 찾는다는 건 뭐냐면 X를 써서 Y를 받아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가 들어갔죠. X가 들어갈 때마다 Y 까지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거를 속도를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X를 x를 x를 계속 쌓봐요 X를 계속 쏴니까 Y가 계속 프로젝트 되잖아요. X를 프로젝트... 딱, 예, 죄송해요. X 를 x 값이 올라갈 때 프로젝트를 계속 시켜봐요, Y에다가. 그러면 Y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밑에서 계속 쌓아 올리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만큼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바라보는 거냐, 데이터로 보는 거냐 그런 관점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 은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난리지가 확장이 확 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거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할 거냐면은,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리니어한 인터폴레이션이에요. 리니어. 리니어. 그죠? 리니어 하니까,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가죠. 얘는 지금 보면은, 뭐야. 음. 네. Easing in Elastic Easing out Elastic 2해가지고이 이퀘션들이 이, 이, 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이션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것도 포젝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라인을왔다 보고 피팅라인을 맞춰서 X 넣고 Y 넣고 이거를 그냥 저는 이거를 무브먼트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뭐 디자인 사이즈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 많이 다르겠죠. 저 인터폴레이션 되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자 사실 제가 파이썬에서 포인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옛날 거 가보면 거기 아마 제가 이런 부분들좀 약간 왜냐면 포인트 다를 때 항상 나오거든요. 인터폴레이션 만들고 리니어 리그레싱 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있을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전 디텍션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버랩 랩핑 됐을 때 이제 이것들을 제이 찾아내는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음, 게임 같은 것들 그런 데 많이 쓸수 있겠죠. 게임 인저수지 우리 맵핑했을 때도 포인트도 오버랩핑 됐을 때 뭐, 청크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디텍트 때쓸수 있겠죠. 서클은 되게 편해. 그냥 알값으로 하면 되거든요. 알값이 그냥, 그냥 디, 그, 디스턴스야. 그걸 하면 편한데 이제 다른 쉐입들은 다 바운딩 박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 전체 쉐입을 바운딩 그콜리전은안둬요 머리 부분 하나 박스 하나 두고 몸통 하나 박스 두고 해서 되게 심플리파이된 박스 몇개 갖다 놓고 해서 디텍션 을 그렇게 만들어요. 예,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다 하고 지금 여기 특별히 axis-aligned bounding box라는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MDN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컨셉에 대해서 나와 있죠. 3D 컨셉이 있고 2D 컨셉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인플레멘테이션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시켰냐 그냥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놓고 이 클래스들이 easy 아, collide 되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렌더 두 가지 품질을 만들었어요. 렌더는 캔버스 바인딩 걸었고요. 중요한 건콜라이 e 가 됐을 때는 빨간색 안 됐을 때는 녹색 이렇게 이제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이제 두개의 파라미터를 넣고 만들었죠. 자자두 개는 지금 콜라이 e 가안돼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얘를뭐 30으로 바꿔 볼게요. 콜라이 됐죠? 네, 두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을 출력을 시켰어요. 컨설을 시켰어요. 보세요. 뭐냐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라, 어, 파이썬 클라스 얘기했을 때 제가 싸워서 지면 은왜 졌는지 누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서로 데이터를 익스체인지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된 거죠. 보시면은 얘가 콜라이드 됐냐? 콜루전 생겼어? 디텍션 됐어? 그럼 true. 그럼 누구야, 얘가 그 상대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너도 콜루전이 됐냐? 그럼 얘는 얘를 담고 있겠죠. 얘는 얘를 담고 있고 서로 포인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제가 어저껜가 설명할 때 이런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을 때 빌려준 사람이 너 빌려주고 내가 은행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아니면 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 주거나 이런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콜라이드가 됐을 경우에 서로가 서로 포인트를 딱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제가 50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안 됐죠? 지금 콜라이드안 일어났어요. 볼까요? 콜라이한가 f a l 떴고 두게 볼까요? 어? 안됐네 undefined, 어, 디파이되지 않았구나.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다는 거죠. 이런 어떤 펑션들 작은 속성들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클래스로 인플리멘테이션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네. 한번 컴포즈 해보고, 푸개 보고, 에러 내보고 고쳐보고, 네. 좋겠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데모를 좀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걸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에때 빼먹이 좀 많이 있었네요. 오케이. 자, 이, 이거 문제 해보죠. 아, M 차트라는 게 있어요. M 차트. M 차트. M 차트는 뭐냐면, 그 D3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Simplified 라이브러리예요. 되게 하이레벨 라이브러리야 이거를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우리는 되게 로우 레벨 e 뭔가만들었다친다면 이거를 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그냥 이 신텍스가 있어. 신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한 거냐면, 그, 일단 차트를 만들었고, 어? 여기도 프로젝션 있죠? 그리고 그 폴리건 만들어주고, 이대로 쭉 따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냐? API 할 때도 저 그냥 따라 만든 거예요. 특별히 마우스를 히트했을때 어떤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라트티드 농협티드 갖고 와서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걸로 마커를 만들겠죠. 끝. 그리고 이제 그뒷 부분에 보면은 이제 막부를 만드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 데이터는 에어포트 데이터예요. 에어포트, 에어포트 데이터고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그냥 써도 된다. 네? 그래서 보면 라티트리틀롱도 있고 코드도 있고요, 네임도 있고 시티도 있고 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이거는 제이슨 데이터죠. 그리고 특별히 제이슨 데이터를 리스트로 갖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서 가죠. 자, 그다음에 어, 네.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션들 이다 인빌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쓰면 돼. 마케로 프로젝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오소그라픽 프로젝션.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밀러 프로젝션. 이퀄, 리콜, 이로을 해볼까요? 이렇게 프로젝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좋고. 네. 그리고 베이스맵. 뭐 베이스맵 같은 것들도 이제 바꿔서 쓸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가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컨츄리 코드가 있어요. 컨츄리 코드에 맞춰가지고 어떤 것만 쓰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컨츄리 코드를 넣어서 뭐,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나 봐요. 제가 찾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림는 여러 개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지우고 갈게요. 네. 그리고 D3. D3는요, 진짜, 진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사실 이거 갖고도 디스커션은 전 수업에 했었었는데 응, 학생이 물어봐가지고 쓰세요. 쓰실,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저도 이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편하고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워낙 이거 개발한 친과 스탠포드 나와서 지금 뭐 뉴욕타임즈에 아, 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프로젝트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죠. 빠르고 좋고 편하고 좋아요. 특별히 뭐가 좋냐.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많은 이리젠트도 있고 많은 예제와 트러블 시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쓰기 좋은 거죠. 그래서 비주얼라이디션을 하고 싶다. 빠르게 농가 하고 싶고 내 포인트가 거기다 하면 당연히 이런 걸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거나 좀더 로우 레벨에 가서 내가 좀더 많은 걸할 수를 있고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텝들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그런 스텝들을 다 고스로 한 다음에 딱 보면 보여요. 그냥 XHDC. 아, 이거 뒷단에서 이거 했구나, 저거 했구나. 다 그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이그잼플들이 있죠. 뭐 이런 랭스 차트도 있고요. 뒤로 가면 맵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되게 어, 좋다. 라는 이그잼플들이 있다. 그래서 D3라는 라이브러리를, 이건 약간 M 차트보다는 좀더 어렵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쉽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D3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맵복스라는 것도 있어요, 맵복스 베이스맵. 저는 이제 그맵복스 가지고서 이게 그 서드 플레이스를 비주얼라이즈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네, 이런 맵복스라는아이디도 아, 그러니까 베이스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 M 차트도 맞죠, D3도 맞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뭐 구글 맵도 있어요. 사실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 저도 이걸 막 하다가 이제 안한 이유가 돈을 내야 돼. 특정 그스트가 넘어갔거든. 아닌 것도 있겠죠. 어쨌든 구글 맵을 쓸 수도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트라픽 같은 과거 아웃 비주얼라이즈할 수도 있고, 데이터 갖고 와서 우리가 아애니플레이션할 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글 맵도 쓸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크 JS 우리가 이제 메인이 다룰 그 JS API API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인리멘테이션 되있는 예제가 있으니까 탈스크립트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구해놔가지고 이제 주는 거. <웃음> 네. 한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네. 네. <웃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GitHub 가보시면은 이게 제 GitHub인데 이거를 포크를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여기, 요거. 여기 6번 들어가시면은 코리안 버전이라고 있죠. 네. 코리안 버전에 가서 이걸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왜냐면 시간도 많이 갖고 그리고 이미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보셔라.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걸 쓰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안, 안 되신 분은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설치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 특별히 이제 그 이제 노드.js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 노드, 뭐,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그거를 쓰기 위해서 npm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톱을 저는 주로 설치 해요 네. 그래서 GitHub 데스크톱 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는 거죠 열어가지고 열면 얘가 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즈에 가시면은 아 윈도즈가 우 아니라 뷰에 가면은 Um, 터미널로 가면은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터미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뭐저 npm 인스톨 이렇게 하셔도 되고 yarn 저는 y a n 으로 그냥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대충대충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더잘 설명해 놓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yarn 하면 모든 디펜던치를 인스톨을 해요 그 다음에 y a 얀 데브라고 하게 되면은 서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패키지 매니저먼트 보시면은, e v 나 데브나 스타트하게 되면 이제 엑시큐션이 되죠. 그래서 이게 서버가 엑시큐션이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맵이 하나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봅시다. 이런, 이런 베이스맵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실레이 되는 포인트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다클라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오늘 클라스를 통해서 쭉 설명해 드리는 거 있죠. 그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파이프라인도 들어가 있고, 커맨드도 들어가 있고, 클라스도 들어가 있고, 오피캐논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라. 예, 이렇게, 이렇게. 줌할 때마다 프로젝션 되죠. 리프로젝션 되죠. 스크린 포지션 업데이트 하죠. 이 모든 게 지금 다리조를 다 시켜놨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도 가 어떻게 했냐. 그서 그래, 보시면 좋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빌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셔도 돼요. 하시는 프로젝트에다. 질문 있으세요? 연, 이거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 링크를 보셔라. 말씀드리고 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예. 파이널 프로젝트. 예. 여러분들 이제 워크샵을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뭐 그렇게 좋은 워크 좋아. 그냥 좋은 워크샵이네. 워크샵은 좋은 겁니다. 제 거는 <웃음> 좋은 컨퍼런스는 아니지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내가 뭔가 엑시비션을 했다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어디 지구에 어디 위치든 간에 한번 비주얼라이저 해보는 거야. 그게 힘들다 하면 오케이. 라이너로 해도 되고 제가 썼던 이리젠플 파일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컬렉트 해가지고 뭔가 비주얼라이저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비디오로 제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뭔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목소리 넣어도 되고 뭐좀 힘들다면 스크린 캡쳐라도 받아가지고 특별히 제이선 파일을 저에게 주세요 제이선 파일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기 그그영업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일단은 데드라인을 제가 월요일까지 줬거든요 월요일까지 줬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얼마큼 해올지. 거기는한 한 3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왜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점심에, 미국 시간 점심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최 측이랑 이야기 좀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웹, 웹으로 v r 해서 가상의 전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때 거기서 여러분들 작업을 제가 이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이선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업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가능성이 있고, 상상 바뀌니까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 비디오나 이런 것들 주시면 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좀 적으면 영어 버전, 한국 버전 학생들 다 모아서 그냥 하나의 비디오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거기에 엑시비션에도 한번 하고 하던 최대한 뭔가 여러분들한테 아웃풋을 좀 드리려고 그래도 내가 워크샵 참여해서 이런 이런 것들 배웠고 이런 이런 엑시비션 했습니다 나중에 뭐 하나도 있으면은 나중에 뭐 취직을 할 때나, 진학을 할 때나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들게 음. 좀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게 이상한, 애매한 2시부터, 애매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 들어도 잘모르겠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 저 사람 또뭐 팩터가 뭐고, 어, 나는 비주얼라이저 좀 배워왔는데,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뭐, 코디네이션은 어떻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상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잘 이해는 안 되고. 이렇게 듣는다 <웃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 교기까지 올라왔는데 머리 도끼 삼아 이게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다시 이야기지만 괜찮다. 어떻게? 힙고잉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두고 싶고 제가 20대 때인가 30대 때인가 그 드라마 있었어요. 었그 화랑의 노래라고 아마 아신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좀드는분들 좀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싸울 수 있는 날에는 싸우면 되고 들어보셨나요? 싸울 수 없는 날엔 지키면 되고 네? 지킬 수 없는 날엔 도망가면 되고 도망갈 수 없는 날엔 항복하면 되고 항복할 수 없는 날에는 그냥 죽으면 그만일세 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랑의 노래 그런 것처럼 하세요 하다가 하다가 지치면 좀 쉬었다 하면 되고 좀 쉬었다가 더 하다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좀더한몇달더 쉬어도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된다. 네?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진짜 제가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인천 인천에서 공고 나왔어요. 공고도 정말 완전 안 좋은 학교 바로 위에 있는 학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엄마가 제가 그 학교 보내 원래는 그 학교가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학교를 보내게 됐 왜? 그 학교 가면 다 끊트라 할때 그냥 그 학교는 못 보내길 때 거기랑 한, 한 단계 위 학교 보내자 해서 거기 학교에 미달로 돼서 들어갔어요 제가 지하한 학생이 없어가지고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공부마저도 그래서 그나마 거기 미달로 해서 입문계들 저희 때는 입문계 공부 나눠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그때 건축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때 내 때도 춤에 꽂혔었거든요 춤을 미친듯이 쳤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4년 프로 3년을 쳤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2001년 가요대상 한중가요제 KBS 가요대상 오프닝 무대 저희 팀에서 했어요. 제가 비보이로 가가지고 했어요. 여섯 명. 그거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 돈 벌면서 진짜 서울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얘기가 복잡한데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딱 했어요.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어로 공부 딱 하니까 important, significant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고등학교도 공부 안 했거든, 중학교도 공부 안 했거든. 진짜로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단어는 오직 그거야 you, s t u d e n t good, bad, apple 이런 것 밖에 몰랐어요 스쿨버스 이런 거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을 영어 쉬웠을까요? 하, 어렵겠죠 저는 제가 저는 누가 봐도 제가 영어 못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 여기까지 할수 있었다는 게 27살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 13년 공부1 3 년. 어쨌든 그거 하고서 저도 컴퓨테이션 처음부터 잘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원래 건축하고 그, 래픽스 쪽, 이제, 그러니까 그, 뭐랄까, 3D 쪽, 그냥 랜더링 이런 쪽 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다. 다 똑같이 힘든 상태다. 거기서 하나 더한 사람이, 하나 더 하나 더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거다. 저도 뭐 제가 나이가 많은 맞다, 적금 적다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인터내셔널하게, 완전히 오픈된 퍼블릭 플레이스 공간에서 이런, 유튜브란 공간에서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웃음> 한국어 가지고 한국어도 버벅버벅거리고 막 발음도 막 이상하고 이 상태에서 내 스페셜리스트를 자신있게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저도 분명히 뒤에서 말 나온다고 오또 한국적인 문화에서 상 그렇잖아 항상 모나도에 적맞게 돼 있어요 예 네. 알아요 많이 맞아 봐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믿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귀딱 맞고 방향이 맞다 하면 가세요. 무조건. 주변에서 노가 뭐라도. 그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저처럼 지금처럼. 물어봐요. 인터넷 워크숍이 저한테 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머티리얼준비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할수 있어. 같이 이야기하자. 같이 같이 뭐뭐좀더 인더스트리 좀더 <웃음> 좀더 넓혀보자.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내 하는 분야에서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인컬리지. 사실. 좋은 정보를 드린다? 뭐 좋은 뭐, 뭐랄까요? 무슨 자료를 드린다? 이미 전다 여러분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저, 저는 저 여러분 저는 기획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수님 가수야 나는 랩 할래 나는 뭐 가요 만 트로트 할래 그러면 은 제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상에서 안되면 선배들 후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야, 같이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좀 나름대로 쓰시고 열정 페이 주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쁜데 그 장은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후빈님들한테 뭔가 드릴 수 있을까를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한 달, 두달 있다가 다될 수도 있어. Nobody k 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한번 아이디어를 해봐라.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거 거의 유튜브 제 채널을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 워크샵 채널에 가면은 제가 저희가 이거 머티리얼 준비하면서 워크샵을 들어가 봤는데 어... 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벌써 뭐 70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 비디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그, 그, 뭐야, 아그 GIS, JS API 갖고 하는 거, 그게 요, 요 내용이고, 파이썬 맵핑 두 번째 워크샵 했던 비용,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사실.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C샵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z u 온 e 만드는 거, 유니티에서 쓰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파이썬 갖고, 그래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클라스 주피터 노트북, 우리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노트북이 아니라 그 코레 구글 코렛 갖고 했죠. 그리고 뭐 이런 카메라 트래킹, 제가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스페셜리스트, 3D 렌더링 애니메이션 쪽이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뭐 3D 애니메이션 만들고, 렌더링 뭐 걸고, VA 뭐 이런 것들, 포토샵 리터치하고 이런 것들또 제가 이거 하는 만큼 잘하거든요. 그쪽. 그쪽도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도 안 한지 오래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쉐어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에요, 팔선. 여기는 사실 라이업 기본 팔선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좀 포인트, 1차, 2차. 여기서 아까 얘기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트윅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추상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닌 거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리서치 했던 부분들. 특별히 이제 이거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았어요. 가퍼코 r 샵 예. 저 지금 레퍼런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포인트 데이터, 여기도 다 제가 데이터로 눈을 봤거든요. 뭐, 비랩 데이터, 커브 데이터. 여기 아까 그코디네이 어떻게 트랜스지 때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기본 다 50분 1 시간. 이것도 제가 새벽에 새벽에 회사 끝나고 와서 이때는 이 출퇴근할 때고걸요 비몽사몽 만들었는데 재밌게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만들었고 시작 부분 쭉 있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약간 이그잼플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 디지털 월 디지털 퓨처스 월드인가 디지털 월드스튜디 여기서 와서 이제 한국어 버전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제 개인 에너지, 제가 연봉이 꽤센 편이 에요 여러분들, 제가 연봉 이 세금 세금, 아니, 어쨌든, 센 편인데, 지금 20시간을 투자했어. 그리고, 준비하는데도 또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특별히 건축, 되게 컨벤셔널한 건축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인터뷰 몇명 준비하는 형들이 계시는데, 그 형들이 이제 말을 들여서 얘기하면은, 상문 보듯이 본다는 거죠. 건축, 연예가 건축을 알아? 컴퓨테이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다는 아니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다 해서 미국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인더스트리에 좀 이렇게 푸시 바운드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아, 이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메서돌러지가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존중 받으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인더스트리가 커져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국 들어갔다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조금이라도 좀 내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0.1mm라도 이렇게 힘을 주면. 그래서 그게 제가 일단 가장 큰 재미 고 요즘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되고 제가 남들은 뭐 유튜브 하면 뭐 1년 막 일주일에 천명 든다는데, 저는 2년 6개월 하고 비디오가 거의 한 200개인가? 200개인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한 900명 정도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9,000명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적잖아, 우리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워낙.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어디 광고하고, 뭐 일부러 이렇게 주변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 그 스태티스틱 어나이시스가 안 돼, 이런 노이즈가 많이 끼면. 그래서 일부러 저는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일부러 제 채널과 제 블로그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는,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서 오시는 분인 들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하다가 댓글로 좀 상처받은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있고. 아, 내가 이거 왜했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오감들이 교차하지만 어쨌든 오늘 같이 여러분들 같은 관심사가 있어서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워크샵을 좀 많이 인조이 어,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다른 레렉 그러니까 다른 그 머티얼들, material, 그런 머티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브런치란, 그러니까 영어는 그 미디움을 하고 있고, 한글은 브런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라앤 디자인 그래가지고, 큰 어떤 그 지식 생태계를 나름대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들, 내용들. 지금 우리가 했던 워크샵도 있죠. 제가 다 뽀개, 다 뽀개가지고, 여기 안에 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큰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질문들이라든지, 실무자의 질문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뭐 공부하는 방법들,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것들, 뭐 벡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 시키는 게 목표야. 6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게 목표예요.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클릭해서 유튜브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글도 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같이 서로 배워가고 그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터 시작 리 라인 우리 친다 이거 분 배웠죠? 매트릭스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건 다 배웠죠? 보가그렇 인터폴레이션, 이쪽 코드 펜도 그다음에 뭐 그래프, 뭐 데이터 스톡 측도 있고 다이나믹스도 있고 디자인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복셀, 여러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 지금 우리가 따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부분을안 배웠지만 제가 그 부분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트릭스 크립타이제이션 이미지, 오적 오리엔티드 오 프로그래밍, 어, 비주얼라이이션 맵핑,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뭐 이런 AI들, 프로젝트들, 이런 약간 좀 렉처 부분들과 약간의 워크샵 부분들을 같이 섞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뒷부분에 다 다루고 있어요. 웹크지 오픈지, 오픈지에 또 쉐이더 부분, 쉐이더 랭귀지들도 많이 어, 뭐랄까요. 디자이너들 알아르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토크, 제가 인터뷰 하시는, 하, 하려고 시는하 하는 주변에 대한 1촌들이 있어요. 한달이만 건너면 내가 딱 자꾸 헤어 부탁하면 은 해줄 선배들, 후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쭉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워크샵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워크샵, C샵 뭐, 클릭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 제가 다이렉트리 워크샵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다 모아놨고, 이제 앞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파이썬 부분들, 다 비디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나는 열심히 했더라고요. 리뷰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 열심히 했네. 왜냐면, 뭐, 미좀 많거든요.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다 있어요. 워크샵 부분도 코드팬도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 다운로드도 다 받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유니티 부분, 유니티 부분도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그 유니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크리에이티브 코딩. 저는 이걸요. 어디서 추지 여러분들 실무자까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음악 배우잖아요. 체육 배우잖아요. 왜 이런 디자인, 건축, 코딩.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제, 제 후배, 그러니까 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들이. 컴퓨터 학교에서 배워요. 프로그램밍 배운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게끔 확장을 시키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뭐 디자인, AI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때는 유학 상담을 되게 많이 해서 내가 아 유학을 참여해야 되나 생각이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더 올려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얘기 안 해준다기보다 또 자료가 많이 없다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좀 이렇게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 선배님들은 이런 미디어에 좀 약하,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문화도 좀 약간 다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딱 그냥 약간 액팅하듯이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몇 년간 하다가 아씨 하자 해서 그때부터는 방향정하고 그냥 무조건 액팅하듯이 그냥 얼굴 얼굴 철판 딱따고 그냥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는 정보,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저희 에너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컴퓨테이션 셔 디자인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맥시멈이 있겠죠. 다른 분들이 또할수 있는 맥시멈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재밌게 해나가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 재밌게 좀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지금 한 6일, 네, 6일 원래 5일인데 6일로 프리 텐딩 하죠. 6일에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전달이 됐나, 좀 많이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아,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 그때 오셨었어요? <웃음> 노노랑 그 호세랑 친구예요 저랑. 인연,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보스턴 있을 때, 예. 하, 예. 제가 여담이지만 졸업하고 잘 뜨고 싶었었어요. 제가 돈이 너무 없지 힘들게 유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때 이제 하버드는 다 문을 닫거든요. 다들 카드를 액세스가 안 되는데 MIT는 문을 다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는 MIT가 좀더 편하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에 3층 그 건축업계 새끼 있는데 호세가 걸어오는 거예요. 야너 뭐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방 뺐잖아. 그리고 지금 RATA도 안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러니너 지금 노숙하고 있냐고 아니 노숙이 아니라 학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얘네들이 또 우리나라 애들처럼 그런 게좀 짙어요. 이렇게 약간 서로 끼리끼리 챙겨주는 게 그래서 이제 호세가 노노한테 전화해가지고, 노노 옆방에 비는 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에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있고, 그때 중국 애들한테도 한, 한 천불, 여기저기 막 빌려가지고, 예, 여기 회사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면서 다 갚았죠.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네, 다 갚았고. 하여튼, 예,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 제가 선배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여기서 이름을 일일이 걸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 뭐이름만이 되면 이제 컴퓨테이션 쪽 많이 하시는 뭐 한국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밑에 후배님들 도와드리고 또 후배님들도 선배님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내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면 좀 좋지 않을까 더 많이 되리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좀 많이 학생들 같이 이렇게 도우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마지막, 제가 이거 영어 수업할 때도 친구들한테 부탁했던 거거든요. 마지막 내가, 그 뭐랄까요, 그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다 카메라 키고 한번 이렇게 안녕 한번 하고, 이거를 제가 딱 찍어가지고, 그 이제 같이, 뭐 뭐야, 우리 그, 아, 페이스북이나 그 제가 올릴게요. 한국 거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전 카메라 키기 싫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카메라 다 키시고, 아, 바이바이 하면 안녕. 그, 뭐야, 카메라 다 키시고, 소리도, 스피커도 키고, 스피커. 네. 네. 자, 자 카메라 키실 분다 키시는 건가요?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습니다 네. 다음에 또게요 수고했어요. 일동안 안녕. 네. 어제. 어요 네.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될까요? 과제는? 어, 과제는 어, 월요일까지 네, 월요일? 알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